아, 아, 아, 북한산 송이도 와가지고 있어요. 야 8월이 돼가니까 송이가 이제 막 나오네. 이 추석 얼마 안남았잖아 그러니까요. 추석에 통, 송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는 아직 안 나오죠? 나와요. 나오는데 가격 네. 너무, 너무 20일, 비싸요. 너무 비싸요? 요것만큼 90만 원이에와 우리나라거어우리나라거는 그 <웃음> 아, 이렇게 1kg 90만원이래요. 지금 북한산은 얼만데요, 이거? 15만원. 15만원. 어 차이 진짜 많이 나네. 차이가 오. 많이 날 때는 7배 차이 차이가 나요. 7배요. 아, 차이 우리나라거랑 어, 북한 것이 차이가 날 때는 7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. 근데 송이 진짜 좋습니다. 야 추석이 되니까 진짜 송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참 송이랍니다 일찍 송이 구경시켜 드렸어요 아.